안녕하세요 진하와 노라이의 진하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물섬 만들기가 할로윈 업데이트를 한 기념으로 SID님과 함께 한번 오늘은 할로윈 보스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잡다기보다는 깨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분들은 뒤에 공지가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T님 내리세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쪽에는 비밀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할로윈 보스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SID님과 함께 여기 왔습니다 오! SID님이 놀라셨네요 여기에서 이제 거미를 잡아서 던져버리겠습니다 뭔가 나올 것 같죠? 왠지 불길한 기운은? 어! 거품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 독극물 색깔도 좀 이상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거미 거미보스가 분노했습니다 빨강색을 피해요! 빨강색을 피해야합니다 SID님! 저는 이 보스를 가끔 본적이 있고 또 이렇게 날렵하게 하는거를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SID님을 조심해야 SID님 조심하셔야 돼요 2명이서 유인을 하면은 어느 쪽으로 갈지 걷지 헷갈려할 것 같아요. 집중하느라 말실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로, 여기로 오세요. SID 님,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이에요. SID 님, 이제 SID 님도 폭탄을 좀 익히셨나 봅니다. 이쪽, 최대한 좀 중앙으로 갈게요. 오르면 덤프를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잘 외워야 합니다. 이제 제가 쪼끔 가겠습니다. 이제 치유가 되고요, 거미 보스가 또 분노를 했습니다. 이제 빨강색을 조심해야 한다는 건 모두 아실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제 보스가 여기에 있는 뽀글거리는 독극물이 저한테 오도록 유인하겠습니다. 제가 컨트롤 잘하니까 음. 이쪽입니다! 조심하세요 s 이 t 님 빨리 갈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이쪽입니다 이이쪽요 SRTV 하물요 이거는 이쪽 무슨 물에아서 돌을 들어야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돌을 드세요, S.I.D 님. 돌을 들어야 합니다. 잘 모르시. 돌을 들어야 합니다, S.I.D 님. 안 그러면은, 사랑의 낙태입니다. 휴! SID님이 사귀셨네요. 아니! 자, 이제 거미를 들어야 합니다. 이 폭탄 거미를 들어야 해요. 이렇게 거미를 들면 요 들겁니다. 이제 버티면 됩니다. 후. 자, 이제 저 핵폭탄을 들으면 됩니다. 아니, 왜 핵폭탄을 들어야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퐁! 음. 다시 돌아왔는데 SID님이 없네요. 아쉽게도 SID님과는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할로윈 보스 잡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번에 예고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진화드노라요에서조물섬 만들기 명품 시리즈 특별편을 제작할 건데요 이 특별편이 완성되려면 은 여러분들의 배를 소개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좋다고 생각하시면요 댓글로 말해주시고요 그럼 진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아는 여기까지 안녕